분자량이잖아 네 A의 분자량 몇으로고 있지? 32 32 32 32지 네. C의 분자량은? C의 네. 분자량? 아! 그럼 여기는 그냥 이거니까 나누게 하면 돼64 <웃음> 정답 맞니? 이이요 좀 틀렸죠? 아, 너 어디서 와, 어디서 와 그런지 알겠다. 여기 지금 뜨미카렸 다. 이거 b가 b가 아니야. c구나. 음, 네. 맞아, 맞아. 근 음. 지금 32대. 근데 얘는 지금 1대. 1대 32대 얘2 8 8면5대 근데 얘는 는까는8 음. 음, 8이요 맞아. 잘했어. 대수가 이니 이렇게 지응32대44 음 맞아 맞아